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에피소드 13이 열렸습니다 정말 기괴하게 생긴 괴물이에요 감초괴물 제가 이제 13-30 대장으로 나오는데 어둠 모드 13-30 삼별로 깨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3별로 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3별 깨울 때 좋았던 덱은 어, 저는 요 덱이 괜찮았습니다 요 덱도 괜찮고요 이 덱도 괜찮았습니다 사실 길을까요? 생방 중에는 이 덱으로 쭉 밀었었는데요 난중에 어, 지나고 나서 별을 하나씩 놓친 거를 다시 깨러 가. 때는 퓨바를 투입해주니까 더 안정적으로 깨지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13-30을 깼을 때 제가 별두 개로 깼거든요. 그래서 어? 오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생각을 하고 덱을좀 이리저리 해보다가 저는 이 렉으로 삼별을 깼습니다 삼별을 깬 다양한 얘기들을 제가 그 뒤로도 좀더 찾아봤는데요 저는 어떻게 깼냐면 충분히 깰수 있는데 한 명이 죽어 버려 가지고 그한명 죽은 것 때문에 자꾸 별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을 넣고 안정적으로 깬 느낌이고요 보통은 요 여기에 새 총을 넣어서 더 극딜을 해서 빨리 깨는 방법을 선택하죠 자 저는 깃털 쓰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요덱 외에도, 요 덱을 나는 갖출 수 없다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른 덱몇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오토로 진행하면 되겠죠? 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감초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감초바다에 심연 덩어리지. 자 여기서 좀 핵심은요. 어 그냥 오토로 냅둬도 되는데 저는 저희 길드원 엘리아 형님께서 한마디 해주신 게 도움이 됐습니다. 풀타임을 내가 누르므로 해서 빨리 끌어당길 수 있을 때좀 눌러주면 그 0.몇 초 차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핵심 느껴지시나요? 우리 토벌할 때 보면 어 둘이 스킬 동시에 났을 때 팍팍 누르면 빨리 이렇게 쫙 붙죠. 그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그 0. 몇 초? 1초 차이? 그런 차이들이 모여서 어떤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같았고요 그런 게 모였을 때 이렇게 얘들 간의 스킬 연동도 좀더잘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봐봐. 이거 한번 죽었었네요. 아, 이게 깃털이 없었다면 실패했겠다. 그죠? 이 정말 이빨로 깡깡 김 어? 죽었다. 어, 이상하다. 어, 실패했네요. 예. 네, 여튼 이대으로 되긴, 되긴 됐었습니다. 되긴 됐었고, 자 토핑을 알려드리자면 자, 우리 홀리베리 누나는 당연히 피감 쪽을 챙겨주는 아몬드 덕지덕지, 덕지. 에클레어는 피감이 잘 챙겨져 있는 공격력으로 갔습니다. 자 다음 모카는요. 아, 아, 이래 서 실패했구나. 아, 자, 자 이게 제가 실 실패의 요인이었네요. 제가 2번으로 갔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방금 1번으로 가서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카가 몸이 터지기 보단 홀리베리 누나가 죽을 때가 많기 때문에. 쿨타임을 세게 챙겨가서, 모카가 자주 양을 소환하고, 자주 힐을 해주는 게더 좋았었습니다. 쿨타임을 최대한으로 당겨서 모카를 그렇게 데려가는 게더 좋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목소리> <잠깐>. <목소리>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유튜버의 감이라는 거죠. 어, 실패 한번 해주고 해야 쫄깃하잖아. 피바가 토핑 빠져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 어우, 좀 다행이기도 한것 같아. 이래서 실패했구나. 어어. 2번으로 갔습니다. 예, 2번으로 원래 갔었고, 역시 퓨바도 쿨타임을 잘 챙겨서 지금 무려 한 28.7, 뭐 29% 가까이 맞춰놨는데, 어, 퓨바가 빨리빨리 자주 이렇게 좀 스킬 써주는 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방금도 됐겠죠? 3빌된 걸로 합시다. 우리 된 거야. 어, 된 거다. 자, 뱀파는 그냥 봉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걸로 그냥 열심히 깨물었습니다. 또 다른 덱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어, 다크초코 넣고요. 세총 넣어가지고, 방각을 더 극대화해서 빨리 끝내겠다. 이런 아, 컨셉도 클리어 덱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크초코 세팅은 아몬드 세팅으로 해줘야 되겠죠. 앞줄 얘가 안 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몬드를 해주면 되고요. 자, 요런 덱도 클리어 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큐바 빼고 블랙레이즈 하나 더 넣었다. 그죠? 자, 요것도 약간 더 공격적으로 해서 끝내겠다. 요쪽이고요. 어, 세팅은 뭐안 봐도 뻔하겠죠? 블랙레이즈만 공치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세 다 동일해요. 또한 한 명이 자꾸 죽어서 실패할 때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어 저처럼 깃털로 그 기회를 한번더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은 아예 스태프를 써서 가장 다친 아군 특히 앞줄에 이제 막 이빨로 막 씹히고 있을 때 가장 다친 아군을 치료해줘서 클리어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이제 토핑 올바로 2번 세팅해주고 히바도 아, 2번 오토 삼별 클리어 가자 씨 자자집 상에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만났습니다 확실히 이제 초콜릿 세팅이잘 해놓고 왔더니 자, 빨리 치료를 좀더 빨리빨리 아아 아, 싶습니다 자 비가 좀 차고 있는데 한번 죽겠는데요 자아한번 죽었습니다 에이, 이렇게 피는 거의 다 됐네 키털이 어. 아주 요긴하게 쓰이면서 이렇게 삼별 클리어 어, 시원하진 않는데 <웃음> <웃음> 그러나 자존심은 회복했다는 거, 이렇게. <웃음>